자기야 수철씨 오늘은 어떻게든 확답을 받고 말겠어 더 이상 내 마음을 애타게 하지마 이 나이에 항문파열더라고 바세린 발음은 괜찮다고 했잖아 왜 자꾸 튕기는 거지? 못생긴 주제에 한 번만 더껄떡대면 야구방망이를 네 똥구멍에 쑤셔넣어버리겠다 이 씨방새야 만복 막내 이름 한 번만 더모르면막 엉덩이 를 걷어 차버리겠어. 그만큼 나를 원한다는 거지. 내가 너를 존나게 쳐 발봐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가 아니야? 무식 중에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지. 너를 때리지 않는 건 네가 내 거래처라서 이머절이야 <웃음> 성질 같았으면 너 존나게 따까패고 쓰레기통에 쳐 발라 버리고도 남았다 이 형무 새끼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아. 빨리 물건 값이다 내놔. 옆겨우니까 흑하게 쳐다보지 마라. 눈깔 뽑아 버리기 전에. 돈 내놔. 빨리 갈란 게. 암 박사님 어떻게 된거예요이일개새끼 뭐야? 저거 시한폭탄이야 해지시키고 싶으면 개새끼 애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죽을 경우 폭탄은 멈춘다 단 그놈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을 경우 내가 죽어도 폭탄은 계속 돌아가게 돼있어 그리고 그 폭탄은 온도가 영하 상태로 유지가 돼야 터지지가 않게 돼있지 아가리 네가 그놈 애인이 돼서 폭탄을 멈추게도 할수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돼너 같은 병신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 병신 육갑들 하고 있네 좋았다 징크스 같았어 존나 못생긴 새끼 안녕 안녕? 10새끼가 반말이네 반가워서 그랬어요 저는 개이거든요 내가 똥이 말이어서 네가 목숨을 부지하는 거야 화장실은 있겠지 가르쳐주기 싫다면? <웃음> 셋을 세겠다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미친놈 지랄하고 있군 이 병! 병신새끼야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 찌껄어 개새끼씨발 똥을 3초 만에 싸셨네요 어? 솔까말 박사새끼 하나가 연구소를 탈출했다 정치 꿈나무 안수철 모른다고 하지 않겠지? 알죠 그 일배새끼 근데 흑인은 관심 없나요? 목욕 안 한지 1년 넘었습니다 오늘은 못봤어요 야 이새끼야! 씨발 존나게 멋있다구요 씹새끼가 고추털을 놓고 가? 그러게 왜 자꾸 씹소리를 해대이 병신대가리 새끼야 확인 작업이 필요했어 이 병신껌둥인 새끼야 폭탄이 그대로 살아있어 가만 그럼 우리 둘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잖아 너도 알고 씨. 더 있냐 이 병신아 저 새끼 파트너 되기 싫거든 당장 얼음 가져와 니가 나 돕는 유로 모를 거같대 그럼 저 새끼한테 가던가 새 목표물은 누구죠? 진정한 기엄둥이었어 흑인에게 이런 감정 태어나서 처음이야